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5th love letter, 95번째 러블레터입니다 시간이 잘 가네요 한국어 제목은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영어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구절은 마태복음 Matthew 6장 9절 어, The m e 에 있는 번역 구절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reveal who you are our father in heaven reveal who you are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 주세요 당신을 드러내 주세요 이런 뜻이죠 reveal 어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신해아 드리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부분은 제가 50번째 50th love letter에서 기도 그 사랑의 밀담이란 제목으로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제목으로. 어... 했던 부분인데 또제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전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뭐늘 보아도 참 유익하고 좋은 부분인데요 음, 그 밑에 제가 CV 하고 더 메시지 우리가 현대 고지형으로 번역된 두 가지 성경 번역권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메시지 부분을 잠깐 본문을 보고 같이 제가 몇 마디 드릴게요. 그더 메시지에서는 pray with simplicity, pray with simplicity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 간결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참이 부분도 참 신선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도 결코 길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예. 기도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조차도 하나의 노동으로 의무로 책임으로 사실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마치 학창시절에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영수, 크리처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이후부터는 필수 과목인데 굉장히 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어,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학점 과목 이런 느낌이 있죠. 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어, 전지전능한 최고의 존재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행위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집중해서 일 수도 있고 또 어, 일단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게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어, 더 메시지 번역본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더 메시지 부분을 잠깐 보면 음, 6절 부분에 이제 중간 정도에 Just be there as simply and honestly as you can manage. 가능한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 어, simply, 아주 쉽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간결하고 정직하게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사람들하고 나눌 때도 같은 말을 주저리주저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대화, 뭔가를 깔아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는 거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가르치실 때 사실 똑같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의에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참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6절 마지막 부분, 더 메시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The focus will shift from you to God. And you will begin to sense His grace. The focus, 초점이 shift, 이동될 거라는 거예요. Will shift from you. 너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누구에게로요? To God. 이게 정말 기도겠죠. 예, 우리 정말 너무나 작은 제한이 많고 한계가 많고 부족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거기서 어떤 쉬프트가 shift, 어떤 쉬프팅이 일어나는 거죠 이동이 그러면서 begin to sense his grace 그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멋지죠 이어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십 번째 러블레터에서 그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이 부분을 생각해봤다면 더 메시지에서는 같은 구절을 또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예, 10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 바로 앞 부분에 더 메시지 번역본 제가 밑에 띄어올 밑에 올 오류 카피해서 붙여놓을게요. 동영상 설명에 He knows better than you what you need. He knows better than you. What you need. 예. 어, 네가 필요한 것을 너보다도 신께서 더잘 알고 계신다. 정말 신이 있다면 그렇겠죠. 우리보다 더 멀리 예. 뭐 모든 것을 정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의 아, 주기 도문 진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 You are in charge. You are in charge라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고체 표현이죠. 예. 그 그러니까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 in charge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원하는 어떤 것도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마지막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번역에 오늘 제일 꽂혀서 제 카톡 프로필을 요거로 바꿨어요 <웃음> 재빠르게 You're a blaze in beauty a blaze라는 단어가 역시 뭐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닌데 좀멋 멋있, 멋있게 오늘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활활 타오른다, 굉장히 광채가 빛난다는데 아름다움에 불타오르신다, 아름다움으로 정말 어, 강렬한 빛을 내신다. 이런 ablaze in beauty, 예, ablaze in beauty, ablaze라는 단어가 제가 원서를 영어 원서를 조금 읽, 읽던 시절에 그런 어떤 부흥의 불길 막 이럴 때도 어블레이스인 어블레이스라는 뭐 단어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아름다움의 불타운 이게 참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어, 우리 뭐 외모가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어쨌든 당신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정말 너무나 황홀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찬사 이걸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yes, yes, yes, yes를 세 번을 이렇게 예, 예, 동의한다는 거죠. 음, 그 우리 외우기로 한 거는 이더 메시지 번역본에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Our Father in heaven, reveal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 예, 보여달라고, 예, 드러내달라고, reveal. 예, 이것도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이런 것을 드러내시는 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너무 폼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예. 기도할 때 여기 지금 메시지에 보면요. Find a quiet scheduled place. 예, 스케줄드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A secluded place네요. 예. 뭐 조용하고 그러니까 은밀한 본인만의 공간을 찾아서 예. 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distracted, 이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본인의 관심이나 또는 사람들이 또 역시 나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어,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겠죠. 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표 기도나 뭐 이런 거는 다르게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식을 전혀 안할 수가 없겠죠.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와 별개로, 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는 그 은밀한 공간과 시간에 우리가 사실 솔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또다 나오는 언어들이 어 다른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뭐 언어라는 게 무슨 영어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 솔직해진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네, 오늘 뭐 길게 제가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영어 성경부를 보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여튼간 가르쳐준 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 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만약에 긴 기도를 좋아하셨다면 아마 기도 교본 두꺼운 거를 성문종합영어나 옛날에 수학의 정석 같은 그 정도의 분량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재밌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하여간 우리가 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짧지만 간단하지만 솔직하게 진심으로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줘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때로는 나만 알수 있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기분이 짜릿하죠 와 진짜 내 기도를 저 최고의 지존의 존재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알때 느끼는 게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죠 예.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이런 일들을 쉐어하거나 뭐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지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듣는 것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이메일 주소 밑에다가 동영상 설명에 넣을 테니까요 구독자분들 중에 어, 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쉐어해도 되는 정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마치 공개방송 형식으로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죠. 뭐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수의 분들이 즐겁게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금 우리 채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예. 어... 마무리를 하면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원치 않게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몸과 마음이 어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어 때로는 진짜 밤에 잠을 그런 때가 거의 없었는데 정말 불면증까지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 이렇게 천장이 높은 전원주택 거실 같은 곳인데 어, 밝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서 텅빈그 거실 같은 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 이미지예요. 그것이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찬양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모습의 이미지가 가끔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그런 이미지 떠오르면서 이거를 지금 채널 녹음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어 나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라면 나를 가장 잘 아실 것이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죄인들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실 정도로 그분께서 그 이미지에 튼간 저해석은 의 그래요 아 나와 정말 내가 바쁜 모든 것들을 때로는 스탑시키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성경에 나온 표현처럼 시편에 나 있는 것처럼 내가 도대체 그분에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나와 이렇게 독대하기를 원하실까? 그 높은 분이 정말 잘난 것도 별로 없는 어, 저 유한한 한 인간과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서. 그분의 위대하신 거 아름다움을 어, 계속 이렇게 나온 거죠. 리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였어요. 어, 그리고 때로는 왜 정말 나의 요청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까? 물론 노우라고 하는 것도. 응답임을 이제는 제가 피부로 느껴가고 있지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에 그런 아름다운 응답들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같이 좀 힘을 낼수 있는 새로운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